아직신선이 못된 건너 때문이야 네가 n 어, 행산에서 도망쳐 아, 나오는 바람에 아, 아, 내 첫눈 내 o m a t 게 n own, parame, l 이이 n o 열받열받열 받. r is a pig. w h a